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TR9T 최초 측정하러 가는 날입니다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부천, 광주, 제주도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최초 한 번, 90일 뒤에 최종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할 건데요.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측정을 하실 수 있는 회원분이 계셔가지고 회원분 만나러 최초 측정하러 가고 있습니다. TR9T 최초는 어떻게 찍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한번 가볼까요? 네, 최초 측정하셨는데요. 어, 뭐 좋더라, 결과 포르기기 만족하십니까? 아, 아, 만족하죠. 체지방 얼마나 오셨어요53 나왔고요. 네. 체지방 7% 이상. 근데 네. 최선을 다해서 어, 14까지, 네. 14%까지 만들. 14%요? 네. 네. 90일 동안 열심히 해서 14% 네. 꼭 달성하시기 네. 바라겠습니다. 네. 화이팅 한번 해 주세요. 화이팅.